안녕하세요, 장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어, 오늘은 월간 장아 4월호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이번 4월호의 주제는 우리 동네 월간 장아 녹화하려고 딱 눌렀더니 너한테 전화갔다 온 거야. 이번에 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저랑 같이 한번 가는 거 어때요? <웃음> 자, 4호 로 우리 동네 맛집인데요 중간중간에 편지 오는 대로 뜯어서 확인도 하고 했지만 지금 한번 한 통씩 한 통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급에는 1989년에 개업을 해서 31년째 모든 게 그대로인 달라스 분식이 있습니다 <웃음> 이름 진짜 옛날 그런 이름이에요 딱 80년대 감성 돋는 분위기에 1름 넘으신 할머니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와 출출할 때, 에그 버거를 포장해 와서 직원들과 나눠 먹었는데, 고기 패티 위에 달걀 후라이와 치즈, 케첩과 마요네즈가 적절히 섞인 양배추 샐러드가 얹어진 뻔한 재료이지만, 뭔가 묘하게 끌리는 옛날 그 버거의 맛이 있어서 자주 사먹었어요. 초등학생이던 우리 아이들에게 인기 메뉴는 더블 돈가스였는데요 에그버거 에그버거 그리고 인기 메뉴는 더블 돈가스였대요 어른 손바닥만한 돈가스가 두 장이고 밥, 햄, 소세지 과일, 후르츠 양이 꽤 많아서 하나하나 시켜서 세명이서 먹었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양이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해서 여쭤보니 지금 선수들이 돈가스 먹으러 왔을 때 많이 먹고 힘내서 운동하라고 그저 엄마같은 마음에 만든 메뉴라고 하시더라고 이분은 정말 정이 많으신 주인 하장 할머니 부디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달라스음식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우님딱 1년째 민우아리 중인 한살 누나입니다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응원하겠습니다 꼭 가게에서 뵐수 있는 날을 바래봅니다. 아, 꼭 가까이서 아, 배고프니까 가까이서를 <웃음> 가게에서 <웃음> 꼭 가까이서 뵐수 있는 날을 바래봅니다. 경북 안동에서 권희정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참 너무 정성스럽게 보내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진짜 메뉴가 이랬었어요, 여러분. 정말 딱 학교 학교 앞그 분식점 같은 느낌이에요. 이 진짜 맛있겠죠? 겨울 돈가스. 네. 여기 뭐 있냐면, 일단 이 패션 후르츠라는 거. <웃음> 이거 진짜 옛날에 돈가스 옆에는 꼭 있었는데, 이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응답하라 뭐 이런 느낌? 옛날 그 가게 모습이고. 아, 잘 봤습니다. 우리 동네 맛집을 소개합니다. 가게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죠? 원칼국수입니다. 추천 메뉴는 1위, 들깨 칼국수, 2위, 돌판 비빔밥, 3위, 해물 파전, 4위, 왕만두, 좁쌀 동동주도 추가입니다. 특히, 들깨 칼국수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남길 때가 간혹 있고요. 엄마는 늘 가시면 남겼습니다. 아, 양이 진짜 많나요? 이상, 우리 동네 맛집 추천이었습니다. 민호삼촌, 승승장구 하시고요. 엄마랑 같이 응원할게요. 빠 빠샤롱롱. <웃음> 사진을 찍어서 정성스럽게 보내주셨어요. 자, 원 칼국수고요. 원 칼국수 맛있겠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 파전 삼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어린 것 같아요. 음, 박호진 님께서 보내주신 원 칼국수, 칼국수 그다음에 파전 왕만두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님 어릴 적 엄마의 손잡고 따라다니던 저희 동네 봉덕시장 시장이죠 시장입니다 모든 맛집은 시장 안에 있어요 늘 엄만 고등어를 사셨던 기억이 있어요 가끔 떡을 사서 떡을 사서 저에게 맛난 떡볶이를 해준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선들과 반찬거리를 사시곤 늘 마지막에 들리셨던 도리밥 어릴땐 까끌까끌한 맛이 이게 뭐지? 하며 늘 투정을 부리고 하였는데 어느덧 이제 제가 엄마께 한 번씩 엄마 시장 갈데 없어요? 장보러 안 가실 거예요? 하며 넌지시 보리밥 먹으러 가자며 수신호를 보낸 겁니다.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봉덕시장 안에 공준의 보리밥! 저희 원픽 보리밥은 5,000원. 그날그날 찬들을 준비하시고 하니 신선도가 상당합니다. 이 바에 비빌 찬들을 양껏 담아서 쉐키쉐키 비벼서 먹어주면 됩니다. 같이 내어주는 된장과 꽃게양 가득한 비지찌개도 맛있으니까 비빔밥과 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잔치국수. 바로 이 잔치국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수에 1 4 가지 한약재를 넣어서 아주 진한 색깔을 내는 몸 보신 삼계탕보다 더 보신을 생각해서 음, 내어주는 진한 육수의 매력 단연 독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본인이 가져다가 기호에 맞게 비벼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강력 추천하는 게 바로 이 잔치국수인데요. 어, 그냥 살짝 눈으로 봤는데 뭐 끝났어요. 게임이. 아, 배고프다. 진짜. 비빔밥에 무슨 분이 렇게 해서 드셨나 보다. 어, 너무 배고프다. 진 민호 사슴님께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가고 명절 때 차례도 지내고 해서 경주는 저의 또 다른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여러 음식점, 근처 시장 등등 오늘은 뭐 먹지 하며 맛집 탐방을 하면서 다니다가 알게 된곳 울릉도 한끼 밥상입니다. 저는 블로그나 SNS 활동도 하지 않고 방송과 이런 일도 하지 않으며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오로지 손님으로 맛집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웃음> 알겠습니다.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화분, 부석, 소라껍질 등등 구석구석에 보는 즐거움도 있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모든 해볼밥 울릉도 산채 비빔밥. 울릉도 오징어 볶음. 울릉도 오징어 내장탕. 울릉도 뿔소라 무침. 야,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모든 재료는 사장님께서 직접 울릉도에서 채취하시고 구해오시고 손질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울릉도에 가셔서 스킨수쿠버 하시면서 문어, 뿔소라, 미역 등등 직접 잡으시고 멍게 같은 경우는 통영산인데 생물을 직접 받아서 손질하신다고 하셨어요. 와 대단하신 분이네. 뿔소라도 꼬들꼬들하고 명, 명의절임. 명확 명의절임. 명의절임은 울릉도산이라서 더욱 맛있게 느껴집니다. 참기름 양념장에 비벼서 먹으면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가득 채우고 짭조름한 고등어구이 한 점을 딱 얹어서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꼴깍침이 넘어가시나요? 아 진짜 <웃음> 너무 좋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 영원한 원픽 민호님 건강이 행복하게 잘 지내시죠? 새마을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유명한 맛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가 알고 지내고 알고 단골된 지도 벌써 13년 2대에 걸쳐서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랍니다 큰손 닭 한마리 하얀 육수에 닭 한마리도 있고요 칼칼한 육수에 닭볶음탕도 맛있답니다 기운이 없고 체력적으로 힘이 들 때는 닭 한마리 먹으며 기력을 보강하고 있어요 우리편 민트님들 민호님 건강식 닭 한마리 드시러 잠실로 놀러오세요 항상 여름하며 사랑합니다 이게 닭한마리고요 이게 이제 닭볶음탕 이 상호가 큰손닭한 마리 와 진짜 대박이다 이분이 이걸 보냈어요 정산지 아예 여기서 그냥 고르라고 어? 여기 사장님 아닐까? 부평에 있는 국밥과 삼겹살 구이 배달 전문 식당을 추천합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여러 번 먹어봤어도 늘 한결같이 맛있고 양도 푸짐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어느 날 사장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사장님의 한숨에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남편분이 대한민국 주지수 선수이면서 체육관을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로 어려워져 사장님이 생계전선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기에 터투르고 힘들었지만 식당 운영을 오래 하셨던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많이 익숙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달업은 남모른 고충이 있답니다. 최소한의 서비스와 최고의 음식을 보내드려도 가끔씩 올라오는 고객님의 리뷰에 예민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언니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맛과 서비스만 변함이 없다면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다 잘될 거라고 인천지역 여러분들 더 고깃집 강추합니다 국밥 육수 진하고 건더기도 푸짐하고요 삼겹살 구이도 냄새 없이 야들야들 식사 메뉴로 술안주로 최고입니다 민호님 사실 이 얘기는 제 동생네 얘기입니다 아... 친동생이구나 꼬맹이 셋을 키우면서도 미소가 가득하고 예쁜 부부 누나 눈엔 짠하고 대견하고 기특한 동생네에게 힘을 주고 싶어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사연 보내드립니다 그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말이 맞네요 이정도면 가족 아니냐 지금 근데.. 하.. 참 어려운 시기예요이 누나분의 말씀대로라면 이 맛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걱정할 일 없다고 하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인천에 계시는 민트 여러분들 그리고 짜자 여러분들 은한 번쯤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회내셔서꼭 예,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어, 저희끼리 좀 상의를 해가지고 골랐어요. 뭐, 물론, 진짜, 정말 많은 소중한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되게 한번 듣고 자세하게 찾아갈 수 있겠다. 아니면 맛을 어, 상상할수 있겠다. 그 가게 분위기를 알수 있겠다. 라는 편지를 저희가 이제 좀 골랐습니다. 그래서 비빔밥과 잔치국수 보내주셨던 배수영님 달라스 돈까스랑 버거 보내주신 권희정님 울산과 역시 중국에서 보내주신 최보윤님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 아쉬워서 한 분을 더 뽑았습니다 강경애님이시고요 어, 따뜻해서 꼭그 가게가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지금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도 마음을 여러분께 보탭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장민도 채널에서 그리고 짱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5월 월간 짱아의 주제는 내가 알고 있는 숨은 명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숨은 명소 5월에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월호 많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먹으러 가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장민이었습니다 <웃음> 카메라 딱 눌렀더니 너한테 전화 갔다 온거야 아 진짜 4월호 4월호? 우리 동네 맛집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민도영을한장 보내주시고 한 장. 장에... 장이 사랑해주시는 월간짜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호영의 동생 이산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이렇게 사연들이 또 왔겠습니까 깡지님 이렇게 사연들 보내주시고 편지 보내주시는 팬분들 짱화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이번에 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저랑 같이 한번 가는 거 어때요? 어? <웃음> 형콜 <병콜. 웃음> 아 지금 오, 지금 오, 촬영이라고 너무 오, 촬영이라고 너무 한 번에 오케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하지 않을까? 아. 그냥 좀더 번한 거 좋았어. 맞아. 선정되면 상황 봐서 함께 움직입시다. 형 우리 저기 상황이 안 되더라도 만듭시다. 똑같다. <웃음> <우리. 웃음> 아, 열정적인 친구. 이찬원 아주 열정적인 아니, 친구고요. 찬화 형이 전화할게다. 있 네, 알겠어요, 형. 여담 드릴게요. 빠빠이. 빠빠이. 네.